나무 따비는 부셔버려. 어, 어, 뭐야, 뭐야. 짜잔, 반갑습니다. 공포게임 하는 쫄보, 백호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레디컬 리로케이션. 아이, 트어 뭐야, 이거. 이거 어떡해? 어. 야, 이걸 이렇게 뒤집어. 그렇지, 뒤집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 이거는 그 어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 태풍 와도 쓰러지지 않아, 이거. 봐봐요, 봐봐요. 완벽하네. 왜나 집이 어디지? 잘못 온 건가? 잘못 왔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어쨌든 가기만 하면 돼. 어, 어, 어. 천천히 천천히 아주 아주 천천히 야 저거 점점 나오는데? 저거 점점 나오는데? 잠깐만 나 잠깐만 아니 이걸 트렁크에다 실으라고 왜 밖에다 실냐고 아 그렇겠다 이서 드리프트 야 완벽해 과속해도 될것 같아 드리프트 와 깔끔하고요. 잠깐만, TV 선생님! 직진, 바! 프로! 이게 바로 이사의 프로입니다. 야, 피아노 뭐야? 아, 피아노 뭐야? 피아노! 어떡하지? 뒤집어? 안 되는데? 뒤집어.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고, 고. 일단, 가자. 가면서 생각하자. 야, 이 정도면 아까보다 튼튼하니까. 잘안 쓰러지지 않을까? 아... 퇴게완벽해다 완벽합니다. 어 잠깐만 차축이 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에이 뭐 문제 있겠어요? 그쵸어어어야나 잠깐만 잘못 온것 같아. 여기 아니잖아. 망했다. 야 이거 급정보해도안 되고 급출발해도 안돼 이거. 어! <웃음>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 배달았습니다 이야 아 재밌네 진짜 한 번에 갈수 있을지도 나 돌아가는데? 야 돌아가 에, 꼴대가 돌아간다니까? 왜 돌아가지? 야 망했다 잠깐만 돌아간다 좀더 돌아간다 야 그만 돌아가 야 잠깐만 다 왔단 말이야 조금만 버텨 제발 아. 어, 어, 아, 아, 아. 됐다 완벽해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살짝 여기 앞, 왼쪽으로 물면서 천천히 여기다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요 외전 아, 아까보다 좋아 아까보다 스무스해 아까보다 안정적이야 아프지 않아 절대 브레이크를 쓰지 않는다 어? 안녕하세요 배달 왔어요 와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가 <웃음> 와 이게 뭐야? 좋아?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어, 어떻게 하지? 어 일단 가보자. 업그레이드 아이템 뭐지? 밧줄 트레일? 아 트레일러가 있구나. 나뭐한 거야 지금까지? 야 그럼 이거 쉽지. 봐봐. 그래. 가자. 킹능성 있어요 이거. 오 좋아 좋아. 완벽해요 완벽해.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깎아. 오른쪽 천천히 천천히 가요. 후진이란 없어 나한테는. 나 이거 트레를쓸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앞으로 W만 누르고 S 누르지 않고 그냥 쭉쭉 갑니다. 물론 브레크를 이쓰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와. 야 이거 너무 사기 아이템이다. 야, 그럼 픽업 트럭에다가 트레더가 있으면 개작인데? 거의 그냥 피무조건 깨는 거 아니야, 그거? 야, 근데 그래도 세단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아. 오, 거 같아. 천천천. 아. 히지 마. 어, 이상하고 네. 있다.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 이것만 좀 깨자. 이건 진짜 답이 없다. 아까... 아, 이게 박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드네. 아, 다 왔어.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다, 왔다, 다, 다, 다, 다 왔어요. 어... 아... 어... 이거 문 이렇게 있으면 안 떨어지나? 야, 작살이 나잖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뭐, 뭐 뭐야.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만 숨도 쉬지 마, 숨도 쉬지 마. 어. 우회전. 아, 경찰 아저씨들, 저좀 도와주세요. 아, 앰뷸런스 좀 쓰게 해주세요. 아, 아, 제발, 그, 크고, 넓고, 우람한 앰뷸런스 좀 쓰게 해주세요. 아, 진짜 이거 몇 번을 시도라는 거야. 아하하하하하하! <웃음> 아 어떡하지?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어떻게 싸는데 이거 다시 해야 돼? 아, 공이 자꾸 빠져나와요. 킹능성, 가능성이 있어. 충분해. 자, 자회전 갈게요. 자회전. 아, 저 자석 좌석 쓸모없는 자석 좌석 그냥 트레일러 쓸걸. 아, 내가 왜 졌다 달았을까? 아, 아,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야, 이 쓸모없는 자석아. 아, 이게 또 뭐야. 잠깐만! 트럭하고 에너무 뿌띠뿌띠한거 아니냐? 좋아! 완벽해! 짜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옵티머스! 가자! 어... 잠깐만 이거? 야 작살났는데? 이상할 수...가 없는데? 가보자 일단 가자! 갈수 있겠지? 갈수 있겠지? 갈수 있겠지? 어, 아 뒤에 걸 괜찮아 여기서 우회전 와, 차가 너무 크다. 오. 아, 좋아요. 아, 트럭 소리 너무 좋아요. 잠깐만, 여기 아니에요. 아, 안 돼, 떨어지지 마요. 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 이거 어떻게 돌려? 이거, 이 야, 이상해, 저거. 어! 내가 더. 이쪽으로 해서. 어? 이 차는 그런 담벼락 따위에 부서지지 않는다고? 후후 <웃음> 여기서 자회전 아 저리 비켜 이 나무 따위는 나의 차한테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야 이거 사기잖아 야 너무 사기인데 이거 사기는 사기인데 내가 너무 운전을 못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 그래, 좋아 딱 좋은 자세 약간 부스터처럼 불꽃이 나오는 느낌처럼 누워있는 그 모습 아주 맘에 들어. 여기서 크게 돌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게. 바꿨고요. 나무 따위는 부셔버려. 어! 어, 뭐야, 뭐야. 야, 나 사기템 쓰는데도 왜못 깨냐. 이런 나무 따위, 혼내주겠어. 아, 될것 같은데. 뭔가 안 돼, 잘. 어, 와. 어! 어! 어, 이게 뭐야. <웃음>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왔어, 왔어. 야, 이정도완벽 여기서 실수 안 하면 돼. 아까 여기서 실수해갖고 다 와장창, 어? 팡팡, 팡팡. 다 작살랐죠? 배달왔자, 연뿌 야, 이거 1 8점만에 어떻게 오냐? 어, <웃음> 뭐야, 이거. 이러면 되지 않을까? 뭐, 상사 이렇게 하나 두 이렇게 두면. 살짝. 더. 살짝. 기어지면 앞으로 쏠리도 괜찮게. 살짝. 좀 기울어졌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방금 저거였어. 설계. 멋있었다. 아! 올라가니, <웃음> 이거.